보다 보면 뭐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분분히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생각하고어떻 해야 중요한가 미래 성공을 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성공을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음. 그, 그, 그,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. 현재는 현재를 유해야 된다. 야해해야다 안, 안, 안, 안, 안. 그래서 큰, 큰 그림이 중요하잖아요그 내용이 나오요 우리가 그 책에 대한 대본 보자기 때에 나는 더 어, 많은 시간을 응. 그, 이루는데, 그렇죠? 어, 우리가 어, 매일 일할 때 응? 나는 말을 아, 응? 어, 그 응? 그 응? 응. 응. 잘 봤대요. 응. 나는 결국 나의 목표에 잘 달라지고, 우가 허락을 을선 나는 매일 응? 동기부여를 매일 할 수가 없지. 요 나는 그, 어, 여행, 가 여행 하는어 내가 그 나중에 나이, 나에네네 그렇죠. 응? 응. 응. 응. 그렇죠. 네. 그럼 저희 먼 그렇죠. 현재에 열실예게요 신나게 네. 그, 네. 어, 네. 네. 네. 거서 어, 많은 맛들이 있는데 네. 기 좋은 곳도 있가이드로 네. 그, 그, 그, 그 네. 그 해보면, 그렇죠 네. 네. 네. 에가좀괜날이래요 음. <목소리> 자, 그럼 오늘 날에는 어떤 그렇죠학대도전리가이는 어떤가? 이런 편견 행동 욕망은 우리